마약의 가격이 대단히 싸졌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거든요. 피자 한판 값이라고 제가 얘기해서 많이 얘기 들고 이거 마약이 그동안 비쌌던 이유는 위험 비용입니다. 걸리면 인생 조직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난 정부 하에서 단속을 좀 느슨하게 했고 대형 마약의 수사를 주도해오던 검찰의 손발을 잘랐습니다. 그 결과 위험 비용이 대단히 낮아졌어요. 송은 장관의 핑계와 변명이 가관입니다. 미국도 미국 검찰의 손발이 잘려서 그렇습니까? 초등학생도 뻔뻔하게 이런 논리는 펴지 않을 듯합니다. 검찰의 마약 수사를 막으려는 민주당. 이게 곧 국민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왜 그렇게 기술수를 막으려고, 왜 막으려고 지금 거예요? 왜 막으려고 지금 거예요? 왜 막으려고 지는 거예요?